기록, 네. 거, 그, 않지만, 네. we have c 네. o n e s of flexibility. 예, 예, 예. 이거는 긍정, 네. 어, The idea of passing the bark of our leaves in series of controlled environments. when e a h a t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no longer occurs to most of us wow 그러니까 우리 거의 모든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안책 네 책의 가능 아니지 아니지 아그그 그 우리 대, 대부분에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대안책의 가능성 아니지 아 대안책의 가능성이 더 이상 네. 우리에게 우리 대부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환경 그니까 네.